자, 다시 가보기로 할까요? 아, 통화가 길어져가지고 에이 기지개 한번 피시고 이게 또 녹화를 하다보니까 너무 길게 길게 잡으면 안될것 같아서 좀 끊어줬습니다 한 시간 좀 그렇게 좀 끊어볼까? 아, 다시 가보도록 하자 어디까지 했더라? 아, 얘한테? 아, 저 충전시키는 거명령 명령시키려고 그랬더니 제가 충전을 시켜버렸더니 기회가 사라져버렸대요? 일단은... 아니 절단 받침대가 가득 찰때까지 이동? 이걸 해야되는데 왜 안할까 저거 잠깐만 이거를 다시 반복을 시켜야 여기있는걸 애가 옮기나? 이렇게 하면 되려나? 약간 바보죠? <웃음> 이러면 고장난다고, 이렇게? <웃음> 아니, 그래서 이거. 이것만 없애고 싶은데, 이게 왜다 없어지냐고! 어, 이거 이상하네. 안 그러면은 이걸 계속, 이거 계속 가져다 놓으니까. 어, 횟수로도 정할 수 있네. 근데 이건 횟수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빌 때까지? 빌 때까지? 가득 차는 게 얼마나 가득 차는 건지 알아요, 뭐. 그, 상한선이 없어서 이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하고요. 움직이질 않아, 또 예. 이상하네, 이거. <웃음> <웃음> 이상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트치를 다시 그구간으로갈 수도 없고, 어, 쟤안 움직인다. 마크 세븐아, 날 보렴. 날 쳐다봐봐. 이 방전된 보시 있으면은 보실 충전을 해. 네가. 나는 널 충전해줄게. 알았지? 영원히 반복을 하는 곳이야. <웃음>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최대 영역에서 오케이. 만약에 방전된 친구가 있으면 네가 걔네들 에너지를 채워 주는 거야. 내가 너의 에너지를 채워 줄게. 좋았어. 이렇게 하고 돌 캐는 애를 또 따로 놓고 해 봅시다. 이거 오토노치 만드는 애를 또 하나 만들어볼까? 얘네 왜안 움직이지? <웃음> 아 답답해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아유 저 빡통들 어 그래! 가! 가라! 얘를 충전시켜줘! 옳지 옳지! 옳지 잘한다! 옳지!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바로 그거예요! 어... 그 일단은 곡괭이를 만들어서 이거를 만들어볼 수 있게 왔어 얘 한테 지어 주고 이렇게 캐고, 이 거를 여기다 옮겨. 발이 이거 반복을 하는 것이지, 어 가득 찰 때까지, 뭐가 이게 가득 찰 때까지, 그러면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한번 구경해 봅시다. 한번 캐고, 캐봐. 캐고 돌을 집어서. 아 손이 하나라서 집지를 못하네 이거. 아니 세상에. <웃음> 아. 일, 이것만 하자.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영원히로만 바꾸고. 돌 옮기는 애를 또 만들어줘야겠구만, 이거, 이러면은. 아. 이거, 그리고 저거, 손빈 애들, 저거. 손에 쥐어지는, 쥐어주는 애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야, 네 너네가 저거로 해보자. 잠깐만. 그리고 도구도 넣을 수 있나? 도구를 한번. 아, 도구도 넣을 수 있네요? 어. 도구도 넣을 수 있다. 아 여기서 고를 수 있는군. 거 나도 로봇인가봐. 이름이 오토넛이라고 돼 있어. 잠깐만 저거 좀 보자. 배치가 아니고, 소개가 아니고 설정에서 인벤토리 아이 들고 있는 대상 주민 조용 허용 엔터. <웃음>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어 엄청 작아졌네 이거. 어 이런 이런. 너 일단은 저다 파기시켜 버리고 돌 먼저 옮기는 걸로 돌을 옮기려 최대 영역으로 해서 무한 반복으로 합시다. 가득 찰 때까지. 상자가 득찰때 까지 오케이 어... 그리고... 이 아이는... 이걸 만들어서 가득 찰 때까지 넣는 걸로 한번 만들어보죠 나무까지 필요하니까 좀 가까이 있는 걸 가져다가 나보도록 하고, 아 돌을 어차피 여기서 옮기니까 여기서 꺼내면 되겠구나. 나무까지 죽는 애를 또 따로 만들어야겠네. 그러면은 아아무 <웃음> 빡친 곳이아아개 음? 필요하지. 일단은 해봅시다 초반에도 자동화가 잘 돼있으면 편할거야 일단 온터너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좋네 일단 얘를 아 일단 충전시켜놓고 상자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레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옆에다 옮겨놓을까? 뭐 여기다 놓고 두개 정도 만들자 여기다 이거 하나 놓고 해서 여기다가는 잠깐만 얘한테 이거 먼저 시켜야겠어 알았는데 아 이거 옮기는 걸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걸 해볼까 손이 가득 찰 때까지 뭔 소리야 <웃음> 가득 차기 전까지 <웃음> 빌 때까지 까지 하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죠. 일단 만든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게 비어 있어야 얘가 멈추겠구나. 그러면은 저기 저렇게 하면 안 되네. 파크 식스야 그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원하던 건 그게 아니야. 대상이 가득 찰 때, 대상이 가득 찰 때까지 가득 차기 전까지로 바꿔볼까? 일단 가득 찰 때까지. 얘안 움직이지? 어? 너랑 얘랑 똑같니 혹시? 아 내가 똑같은 걸 시키고 있었네 안 움직이지? 가득 찼나? 혹시? 아 얘는 바위... 아 저거 하던 애구나? 아! 어? <웃음> 아 머리 아파...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니 로봇을 집으시라고요 로봇을 아이 제얘 기랄 얘봐 계속 하잖아 이거 여기 파괴시키고 너 가만히 있어봐 너 잠깐만 아 이거 다 쓰면 어떡해 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아, 내가 뭐 하려고 <웃음> 하는지 까먹게 되는데, 이거? 아, 이걸 다 만들려고 그랬죠. 네개 뭐야? 하나 모자라. <웃음> 아. 엄청난 능지가 필요하고만 능지 하나 더 좋아 이렇게 하고 얘한테 돌을 꺼내서 잠깐만 한 명을 나뭇가지를 줍는 걸로 시키는 거예요. 하나를 나무 가지를 여기다가 넣는 걸로 하는 거지. 이거 왜 이걸로 돼 있어? 일다 넣자. 이거는 어, 나무 가지. 뭐 최대 영역으로. 가 아니고 가득 찰 때까지 무엇이? 요것이 이동 좋았어 쟤는 움직일 것이고 아 초기화를 이걸로 시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마크6는? 어... 저거 만드는 거를 알려줘야겠죠, 제가 잠깐만 하. 이걸 또 바꿔놔야겠네 도끼로 도끼로 바꿔놓고 이거 하나 꺼내고 여기다 갖다놓고 이거 하나 꺼내고 이기로 갖다놓고 이걸 집어서 얘다 갖다 놓는 걸로. 어, 이거야. <웃음> 아 잠깐만. 이거 무한 방법해야 되는데. 어, 이거 왜 루프가 안 되지? 아. 메모리가 이게 있구나. 세상에. 이제 이 지금 봤어 저거. 아 일단 해봐라. <웃음> 일단 해봐. 작업대도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게 낫겠네 여러분. 일단은 만들어 놓을까요? 콩나무. 나뭇가지 두 개. 짐놓고 끝나버렸어. <웃음> 너는 왜 멈췄지? 돌. 돌 찾기랑 그건데 돌이 없다. 이름을 바꿀까? 뭘 찾는 이었어. <웃음> 이러면 헷갈리지 않겠지? 어, 충전. 사랑나눔이 그래서 <웃음> 이거 하나 꺼내서 얘한테 주고 이거 하나는 삽으로 만들자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모아오니까 저는 편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때그때 그때 안 바꾸면은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네 여러 개 만들어놔야 되네 공장처럼 돌려야 돼 이름 벌목이어 뭐야 안녕하세요 에런이에요 저는 오토넷에 쓰이는 코드를 썼는데요 몇몇 코드는 때때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무트를 눌러서 플립보드에 스크린샷을 저장한 다면 우리의 디스코드 서버에 적극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좋으세요 오케이 그 해주면 또 좋아하겠죠? 프로 삽질러. <웃음> 오케이. 자네는 뭐 하는 녀석이었지? 아. 어. 어. 얘 뭐라고 했지? 최광이 <웃음> 이름 구려. 통나무 옮기던 애가 안보이네 사랑나무 놈이고 얘를 통나무 옮기는걸로 해야겠습니다 아, 일단 어 가득찰때까지 통나무 최대 영역 잡아서 옮겨주고 됐서 이제 움직일 겁니다 좋았어. 여기다가는 요거 나무시야 넘길 수 있게 해 주죠. 이거는 뭔가 안돼 버릇하니까 이거는 제가 해야겠군요. 아, 아니 여긴데 보여요 다시 돌려줘요이렇게 하고 어차피 하나 넣어야 되는구나 여기다가는 나무 도토리 옮기는 애를 한번 하나 만들도록 하죠 이거힐링이긴 힐링인데 역시 개노가다 힐링이구만 <웃음> 오케이 만들었다 가동시켜주고 도터리 도터리가 맞지만 도터리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나무 씨앗까지 한 놈은 나무 씨앗을 옮기고 너무 나무씨앗을 심고 이게 가득 찰 때까지 오케이인데 영역을 안 넓혀줬다 오케이 다시 일할이 전시켜주는 애를 하나 더 옮겨야 좋으려나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얘는 이걸 못하잖아 돌 옮기는 애고 얘도 이걸 못하 지금 음, 나뭇가지가 없어서 움직이질 않는다 오호 목표를 한번 봅시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저장된 판자 대리친 판자 저장된 막대 저장된 판자 판자를 저장을 해봅시다. 이 팔레트에다가 하나씩 다 옮기는 건가봐요? 여기다가 그냥 지을까? 이렇게 하나씩 자세기. 슉슉슉. 막대도 필요하다. 아 이제 막 다들 일하니까 이게 기분이가 좋구먼요. 아, 애들이 이제 좀 움직이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구만 여기다가는 나무판자를 옮겨주는걸로 여기는 나무판자를 저장하는 곳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무판자를 마크식스에게 시켜보도록 합시다 저장소 옮겨서 만들고 잡아서 옮겨 이거를 가득 찰 때까지 판자가 가득 찰 때까지 여기까지는 되는군 음 좋았어 오토노트 중에 나뭇가지 찾는 애 이름을 나뭇가지 찾는 녀석 오토노트를 하나 더 만드는게 낫겠군요 그럼 얘는 뭐하던 애지? 판자 저장소가 가득 차지 나무자는 꺼내기 아얘 지금 저거 손에 적어 들고 있어가지고 옮기질 못하네. 얘 지금 어떻게 이거 손에 있는 걸 놓게 할수 있는 그게 없네. 이거 좀 아쉽네. 바로 녹게 해야지 저거를 어떻게 해줄텐데 그러면 저 다시 할수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겹치면은 또 보는 방법도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아쉽네 여기다가 보스를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크기 없고 얘야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옮겨야 돼 <웃음> 이건 좀 음, 뺏었다 도끼 이 내가 갖고 이거 다시 없애주고 재생시키면은 얘가 알아서 판자를 다 쌓아놓겠죠 나는 판자를 이용해서 걸 없애주고. 응? 아 아직 만든 게 아니지? 이것도 다르게 해야 되네. 나무 판자가 두 개인가 세 개씩 나오니까 저걸 두세번더 옮겨준 다음에. 했는 걸로 해야 되네. 쟤네 또저안 움직이네. 저거 하나씩 만들어 놔줍시다. 일단은. 그치고. 수정을 해야겠는데 어. 잡아서 복사가 안 되나? 복사. 명령을 차라리 복사하는 게 없나? 아. <웃음> 어, 이거 쓸수 있으면은 판자를 옮겨 아 안되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하나씩 옮기자 여분이 많이 남겠지만은 어쩔 수가 없다 어 사랑이 출동! <웃음> 녀석. 일단 요거 채광하는 애를 또 하나 만들어줘야겠군요 제가 내가 여기서 하나씩 옮기면 될것 같고 막대 아 이거 막대기도 해야되는데 하나는 여기다가 요러그럼 해주고 나무시안 여기 바로 앞에서 하나 꺼내서 바로 만들어주면 되죠? 끝! 우리 막내는 어디다가 저거 만들어야지 꽃갱이 꽃갱이 지어줍시다 꼬갱이 지어주고 아 나도 그럼 꼬갱이 하나 해야되잖아 이러면은 아 이거 불편한데 이거 하나 더 만들어 작업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 뭘 놓으면 또 이게 안되게 돼있어 <웃음> 보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놓자 통나무 두개 가져오고 나무까지 두개 가져오고 이거는 꽃갱이 그래서 또서또 하나씩 꺼내서 일단 도구는 제가 만들 수밖에 없겠군요. 일단은 떨어지면 그때 그때 제가 리프를 해주고 일로 오세요. 아야 리코드 해야지. 일로 오세요. 파세요. 넘나 오리린다 그리고 돌을 짚고 가져오세요. 제기가 아니고 아, 이거까지안되 는구나. 참 사용 만한 걸로 영원히 그러면은 돌 계속 찾 겠죠? 얘 멈췄 지송나 무가 없 어서. 아하 일단은 지역도 좀 보고 어? 여기 곡식도 있네 와 월드 엄청 넓다 지금 봤어 야생꽃, 암반 음, 둘러싸야 구만 이거 버섯인가?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네. 늪에는 느려지고. 어허. 오호. 오호라 우리 마크3 왜 멈춰있지? 최대 영역인데 너참 이거 바꿔야겠다 밥먹고 와던 물결표 잘하고 있습니까 개하 아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너무 <웃음> 다이나믹 노동 로동, 로동이야 이것도 미치겠어 꺼내서 심기 요거를 영원히 하기 전에 선택해서 최대 영역으로 오케이 우리 도토리 영역도 이거 왜 가득 찰 때까지인데 안 하지? 아, 가득 찼었었나보네. 어, 뭐야? 두 개씩 뜨네 이게 이렇게 정신이 없어, 이게. 얘또삽 없다 하고. 삽 만들어줘야지.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좀 깔끔하게 하겠는데. <웃음> 그러지가 못하네요 이게 자삽줘야주고 나무 구루터기 없애는 애를 하나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 오토너츠 하나 더 만들어주고 판자 색 막대기 하나 도토리 하나 아! 나무가지가 아니지. 막대기지. 자네 왜... 환자 만들던 녀석 어디갔지? 겹쳤는데 지금 여기. 마크식스랑 겹쳤어요? 왜일 안하시죠? 이상하네. 아, 내가 아까 정지 시켰다가 재생시키니까 위에서부터 스크립트를 다시 재생시키니까 중간에 나무판자를 하나 들고 있어서 이게... 아, 이거 너무 답답하네. 중간중간 편집하는 게... 놀러와 봐라. 아, 이거 참 그래도 그거 내놔. 이대로 재생을 해. 음. 아, 마시멜로 님, 어서 오세요. <웃음> 완전히 이깟 게임이에요. 아 그래도 산소 미포함처럼 누구 막 죽는 거 아니라서 이게 좀 가능한 거 같은데 그래도 좀 괜찮은 거 같네 야 이거 프로그래밍 배우는 거 같기도 하고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나도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또 재밌네요 그런 게 얘는 통나무는 통나무가 없어서 집어오질 않아 이건 좀 불편하니까 내가 이렇게 좀 가져오기로 하고 아 이거 잘할 것 같은데, 페르님 사시면 아마 막대기 막대기 하나 가져오자, 막대기 아 막대기 만드는 애 하나 만들어야 되지 참 막대기 만드는 애를 휴먼 리소스야? 아 팩토리오는 머리가 안 따라가서 못하겠더라고 이거 아, 팩토리 그거 진짜 재밌긴 한데 우리 막내 새로 태어난 막내는 환자를 가져가서 어... 아, 뭐야 이거! 아, 곡괭이를 여기다 놔버렸네? 잠깐 기다려봐봐 아, 이거 참 이거 옮기기 안됩니까? 그러고보니까 이거 설치한거 어떻게 없애지? 어하드 기판 설계하는것 같아요 팩토리어는 어 이거 작업대 어떻게 옮기.. 없애지? 이것도 이런건 없네? 잠깐만, 이럴 때는 옵션 한번 봅시다. 이동 편집, 이동 편집일까? 아닌데, 삭제 편집, 삭제 편집 딜리트. 뭐가 안되는데? <웃음> 뭐 Alt키, Shift키 다 눌러서 해보는데 안되네 이게 아 여기 이거 있다 구조물 삭제랑 아 여기서 이게 음. 내가 또 여기서 나와있어야 돼어 <웃음> 됐다 아, 어, 아, 여기서 하는 거네. 건설 모드로 들어가서 옮겨줘야 되네요. 아, 내가 바보였다. 음. 내가 바보였다. 구조물 복사도 할수 있고. 요런 식으로. 아니, 이걸 알려줘야지.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모르죠. 도끼 하나 만들어야되고 일단 도끼 하나 만들고 아 나무 잘 자라고 잠깐만 얘 예, 도끼 없단다 도끼 하나 주..주자 도끼 주고 우리 아, 아래쪽에 돌어 죽었어 <웃음> 충전시켜주러 가야돼 충전시켜주고 꿀꿀꿀 돌좀 주워가고 온김에 오케이 돌도 넣어주고 여기다가 도끼 넣어서 투타타닥 하면은 여기서 절단받침대로 이용해서 환자를 우리 막내한테 보여줍시다 환자를 일로 가져와서. 왜안 되냐. 잠깐만. 아, 이거 안정했구나. 막대기. 잠깐만. 아, 막대기 있는데, 내, 뭐하러 만들었지? 아 <웃음> 멍청. 막내 어디갔지? 막내 막내야 자 이거 가져와서 여기다 놔 이거 만든거 나오면은 두개 집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 근데 <웃음> 메모리가 부족해서 <웃음> 안되네 아 어, 그래 그러면은 추가까지만 해어 추가까지만 하고 어 가득 저거 저 뭐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빌 때까지가 아니고 옴닉의 메모리가 음, 부족한 것이어요 이건 근데 초반부터 로봇을 운영하니까 이게. 팩토리랑 그게 좀 다른 것같아다 죽어버렸어. 일단 헬스로 해놓을까? 헬스 50개. 간다 간다 간다. 나 충전시켜줘야돼 근데 여기서 뭐하니? 아. 돌 찾는 녀석 에 전력난이 심각합니다 아래 또 죽은건 아니겠지? 얜또 곡괭이가 없대 <웃음> 곡괭이 만들어줘야겠지 꽃갱이 쥐어 주러 갑니다. 바다라 꽃갱이! 바다 오빵맨! 꽃갱이야. 새로운 꽃갱이야. 돌받고 가자. 어허! 채굴 미션. 우연찮게. 돌을 상당히 죽은 상으로 당신께 이를 쥐어야 합 그리고 이거 옷 어떻게 입냐고! 조각을 받았어요. 저옷 주세요 옷! 이거 옷 어떻게 꺼내 입는 거야? 옷쩌 <웃음> 옷! 나옷 입고 싶은데? 이거 투토리할 때는 안 되나봐. 아니면 내가 또 못한 일 수도 있고. 요 중에는 그게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 아니야. 파는 게 아니야. 뭐야. 꽃갱이. 아, 삽. 자, 삽 지어졌다. 원시 부족 <웃음> 로봇인데 왜 원시 부족인거야? 최첨단 원시 뭐 이런거야? <웃음> 최첨단 원시 최첨단 원시 로봇들 땅 파는 애를 늘려야겠다 와 통.. 야 이거 꽉 차가네 이제 야 이거 언제까지 할거야 이거 <웃음> 미쳤어? 50개 이렇게 많아 꽉 찼네 도끼, 도끼 없다 도끼 지어주죠 이거 어디까지 샀나 한번 보자 어? <웃음> 그래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자 어? 와 이거 뭐? 캠프파이어 하겠는데 이거? 야 이거 중간을 딱 맞춰서 이렇게 또 쌓아 놓을 수 있다는 게참 신기해 <웃음> 어, 어디까지 올리나 한번 보자 그래 그래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 올리는지 자 기본 생산 아, 사비랑 곡괭이 이거 10개씩 만들어야 되네? 그리고 저장된 막대 막대기를 저장을 해야돼요 아... 일단 몇개 가져가야겠네, 내가 여기다가 좀 쌓아놓읍시다 아, 저거 어디까지 쌓는지 보고 싶었는데 이거 다 다시 제가 손발을 걷어서 1,2,3 됐다! 목재 기본 목공장 당신이 산림을 파괴해서 그 시체들을 모은 상으로 이를 수염 <웃음> 나무상이 나무 모자 조각을 받았어요 <웃음> 예? 예? 뭐요? 뭐요? 아잘 일한다 와. 일들 다 잘하고 있고만 아래는 어떻게 돼있나 죽었어! <웃음> 다시 살려! 또돗또돗또돗 로봇이 아닐수도 있어요 그리고 <웃음> 내 때려주면 잘들어 <웃음> 이게 지금 뭘로 만들려 마, 뭘로 만들어졌냐면은 어? 이거.. 이거 어떻게 깜빡인지도 모르겠어 이거 이거 완전히 우드펑크에 우드펑크 얘네가 도토리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나무랑 도토로.. 도토리로만 만들어진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테크놀리지예요 이거 요 로봇 조립패드 이거 보세요 통나무 하나, 판자 세 개, 막대기, 나무 씨앗 이거 넣으면 은 로봇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웃음> 사이버 원시부족 어. 최첨단 최첨단의 최첨단 원시 구조. 자, 그러면은 이제 뭘또 계속 을 해야 되나? 어, 도구 삽이랑 곡괭이 일단 만들어볼까요? 삽 곡괭이 여기다 하나씩 좀 옮겨놓을까? 또 도끼 저장소로 만들어놨었어 이걸 또 바꿀 수 있죠? 몇개 만들었어야 됐지? 하나, 꽃갱이 다섯 개. 꽃갱이, 사파나 더 만들고. 이거, 우리 막내한테 한번 시켜볼까? 꽃갱이 다섯 개 만들게. 녹화해서, 돌 가져오고, 나무 가져오고, 만들면 돼. 몇 개... 내가 하나 만들었으니까... 너는... 네 개... 4개. 네 개를 한번 만들어보렴... 만든다... 만든다... 음... 어... 그렇지... 아~ 잘했어요~ 그거는 내가 옮겨주고, 또 삽이 없대 가져다줘야지 <웃음> 누가 지금 이걸 안 옮기는데 아 우리 통나무 맨이 안 옮기네 가득 차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옮겨줘야겠지 얘다 놓자 하나 만드는데 판자색개막대기이야 잘했어요. 나무를 죽인 시체로 도구를 가득 만든 당신께 이를 수함. 배관공의 <웃음> 작업복? 슈퍼 마리오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떨어라. 자니네 인생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페로 <웃음> 여기다가 나무 넣는 걸로 아 내가 이걸 옮기기보다 이걸 여기다 옮겨주는 게 낫구나 그러면은 구조물을 어... 구조물... 구조물 옮기기가 안되네 아니 아니... 이게 아니고... 아니... 아니! 이게 또 안되네... 옮기는게 안돼... 가득 찰 때까지 했더니 아 가득 차서 멈췄다 다시 재생시켜주면은 움직이죠? 제 도끼 없대 도끼 갖다주자 이싸우는거봐 <웃음> 일자로 <웃음> 어떻게 이게 중심을 딱 맞춰서 이렇게 <웃음> 대단한 녀석들 같으니 핀 표시하는 것도 다 해버렸네. 로봇공학, 뭐시 10개나 이상 내가 만들어서 팀 세대의 모? 팀? 팀은 뭐지? 팀 생성 빨강 팀 나에게. 팀 해체. 이거 팀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어?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야? 어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이네요 어. 보자 세개 만들면 된대 뭐야 그럼 세개 넣어서 이러면 되는 거야? 뭐야 이게? <웃음> 오케이 아 좋았어 투박한 기어 새로운 미션을 완료하여 개척을 계속해 나가세요 음식 재료로 과일 또는 버섯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웃음> 잠깐만 이거 어느새 1 시간 이상을 넘겨버린걸? 중단 한번 하고